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매니언들이생성되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이 되었으며 환호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산성 중이었습니다. Sohan sa k a n 최악되었습니다. 파랑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곧 석탄방패가 사라진다. 알전신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라인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있습니다. <목소리도>